비진야 혼쭐 내줘 제가 자꾸 구기종 좋아 잘하는 척하니까. 맞아. 그래, 야, 집발 봐줘, 아주. 코를개줘야내진만들었는데있를 <웃음> <쟤를>. 우와! <웃음> 오, k a y Start. Start. Start. Start. Start. Start. Start. Start. Start. Start. Start. Start. s 스킬, 스킬 써도 되죠? 응. 아니, 어떤 총력나이스 수아미스 두 아, 분신술. 어. 아, 아, 그래. 아, 아, 아,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와, 아, 승관아 제발 아. 이겨줘 아, 형태 난갈 아, 스까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까, 술이었어 아까 세번 했잖아 나, 이렇게 못한 아, 애들이... 기가 아니라고 아 근데 승관승관잘 못한다 1대 형! 야, 분말해봐, 잘한다며 게 여기서이네 아! 이네요 아! 이 이렇게 못하는 애이편이 아! 애들이, 아, 아, 아, 아. 아니, 이게 없을 수가 없어! 야 진짜 드럽게 못한다! 드럽게 아, 아, 아. 못해! 승관이 갈게요, 갈게요 이 너무 못한다 진짜! 아! 오, 아! 대형 아! 왜뭐 이래! 아, 너무 못한다! 선대 선수 바꿔주세요! 오, 갈게요! 아이이 오오! 나 오케이! 3대1! 네! 우, 우. 우. 우. <웃음> 나모자면 되니? 뭐 <웃음> <나> 뭐 <잘못했니? 웃음> 어 이거 모션 이거 왜왜왜왜 미... 왜, 왜, 왜, 왜, 왜. 어, 이런 거 방해받네. <웃음> 어, 이런 거 방해받네. 가 진짜 얘네 무조건. 다음하는 사람. 대2 가자 가자. 오이스 <웃음> 안정적이야. 안정적이야. 안정적이야. 안정적이야. 이스랠리 대박. <웃음> 멋있어 야 시왕아 잘한다 대박이다 어, 너무 잘한다 시야... 아직 남았어 어, 시왕 탁구 잘하네 아, 나이스 나이스 아, 아, 나이스 아, 아, 우리 일 끝났어 아, 끝났어 저 아, 시왕 아, 만날 수 있어 아나 고잉에서만 못한다고 구기정모 아술 진짜 잘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넉고꼭 숨어 머리카락 걸러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누군지 모르겠지? 누군지 모르겠지? 이름 불러야 잡을 수 있다. 이름 불러야 잡을 수 있다. 누구야? 야, 누구야? 아, 누구야? 누군지 모르겠지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, 누군지를 모르겠어. <웃음> 형, 콩벌레 갔어, 콩벌레. 콩벌레 꽃이 피었습니다. 누구야? 야 <웃음> 우리 우산 갑자기. 야, 우산 어딨어? 우산. 야, 이거 누구야? 도겸아. 도겸아, 나눈 넣은 건안와 나? 도겸이 나? 왜? 나안 움직였는데? 야. 야. 야. 야. 지금 움직였잖아. 지금 움직였어, <웃음> 형이 말해서. 그니까. 나 오라는 거야. 도겸아 꽃이 피었습니다. <웃음> 아니 저거 선 넘었는데도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? 어? 여기 음, 아직 우리 음, 선안 넘었어 나 시력 1.5, 1.5인데? <웃음> 아, <딱 웃음> 깨끗했네 아, <웃음> 어, 뭐야? 조영이 <도형이> 왔다 <웃음> <웃음> 형, 진짜 콩벌레 대박이다 콩벌레 스포. 슈 아, <웃음> 와. 이거 재밌네 이거 아, 이거 진짜 그러니까. 재밌다 형, 어, 뒤에 번호이 나와 <웃음> 아닌데 번호이 <웃음> <버논이> 맞잖아 누가 봐도 번호데 아닌데 <웃음> 누구 갖고 집혔습니다? 무거워, 꽃이 피었습니다. 무거 꽃이 피습니다 아, 너무 지워요. 무거 꽃이 피었습니다. 무거워, 꽃이 피습니다뭐 하는 거야? 무거운... <웃음> <웃음> 나 인정하지, 나쁜 놈. <웃음> 왜 어떻게 했는데? 누가 바로 숨 숨을 가게 해 아! لا, 나, 나, 나, 나. 파이팅! 아!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어떡해? 다 <웃음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보여! 와, 그냥 와, 안 할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, 너무 한거 아니야? 설교열차 아니 아, 도 네. <웃음> <진짜> 너무하네 <너만> <웃음> 아, 미쳤어 야, 무궁화꽃이 피었습니할 <웃음> <웃음> <할> 필요는 없잖아 <웃음> 아 누군지 맞추면 되잖아 <웃음> 어, 번호님 <웃음> 이제 보인다, 이제 보인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, 날라와 오라고? <웃음> 어, 오라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<웃음> 고스와 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진짜 <웃음> 어혼잣말어혼잣말야 <웃음> 우산 보이들 우산 보이들 <웃음>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아, 진짜 딱히 는다일자로야 <웃음> 이게 긴장감 되게 있다 스 가스! 가스. 괜찮아. 오케이. 괜찮아. 어, 오케이. 돈, 가스. 가스 오! 이 이거. 이이 돈. 가스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이이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이이 야+ 야 이거+ 이거 하고 오+ 오+ 있어 오+ 있어 오+ 오+ 다 야, <목소리> 야, 야, 야, 야, 어 야, 야, 야 가스? 가스? 오+ 오+ 오+ 오+ 오+ 야, 오+ 오+ 오+ 오+ 오+ 들어 오+ 야 오+ 오+ 야가야 오+ 가스, 가스. 가스. <목소리> 아, 오+ 오+ 오+ 다잘 오+ 오+ 가 오+ 오+ 있어야지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오+ 상 오+ 오+ 명남 오+ 상 오+ 오+ 명 하자 그러면 진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야 왜? 돈 가스 오! 가스 오, 갔어, 돈, 가스 오, 금발받어어 돈, 가스 오, 오! 금어어 이렇게 밟았잖아 아니 아니야, 아니, 금발받어 나도 안에 들어온 것 같았다니까 형은 진짜 아야 안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아야 아... 이안 보여 돈? 이정이정 돈? 돈? 바로 <웃음> 간다, 바로 간다 캥거루 바로 간다 가스? 멋있어 야, 해골 해주네 야, 해골 해주네 다 봐주기로 아, 아, 아, 아까는 처음이라서 말해보니 너도 그 한번 하세요. 이즈부터 이크면이다웨이크아 아, 이아크의당면이다라이크의당그면타아이다웨이이이크 당하면 이 가스! 조심해, 조심해. 아자 아웃. 아나나 나야. 오션야맨발로 들어가자. 가자. 이거 몇 돌아갔어? 도도! 가스. 도도! 가스. 오라야오라야들어야두번 남았다. 스이맨이 가스. 아, 어, 다 이거 끝났다. 가스. 파이더 마지막 한 명, 마지막 한 명. 오. 어디로 갈까? 거이 잡으러 가 검이. 하스 어, 어. 아, 어, 잠깐만요. 으아. 으아. <웃음> 이제 이쯤 들어오자 이렇게. 예, 오케이. 아, 감사하셨습니다. 다음 거뭐 하지 나.